원투 줄이 어 안녕하세요 오전 시간까지 방금 다시 굿요아 어서오세요 네오거좀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<웃음> 1000원 감상해주세요 아야얘 좋다 센데 용기병기평장 이거 뭐야 잠깐만 그렇지 똑딱똑딱똑딱똑딱똑딱 똑딱, 똑딱, 똑딱, 똑딱, 똑딱. 그렇지 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꽈세 마리 다시 등장 그렇지 그렇지 <웃음> 이게 맞지 <웃음> 그렇지 <웃음> 맛있다 맛있다 <웃음> 25 데미지 <웃음> 야, 이제, 그, 쫄디안 되는구나. 생각해보니까, 칸고를 체력 8대가지고. 원, 큐, 쭈리, 큐트. 바로 갇해버리네나 지금 엄청 세다, 진짜. 원, 큐, 쭈리. 파밍, 까비. 아, 설레. <웃음> 너무 재밌어 이덱. 평생 이덱만 하면서 살고 싶다. 통골이랑 구울까지 하나 더써야 된다. 아니, 제가 한 번만 영업치 있는데 가져올 리 없고. 야, 한 번. 아, 치. <웃음> 아, 좋아요. 어, 알다. 어, 달아, 달아, 달아. 어, 화가 나왔고. 잠깐만, 근데 좀, 싸움이 이상한데. 애같이 싸우네. 죽은 확률 없으니까. 거의. 막, 막 쏴요. 어, 어, 어, 어어어어어어어어 어. 5절까지 발차기, 험벼 <웃음> <덤벼. 웃음> 감상을 좀 해볼까요? 예, 좀 아쉽다. 이게, 물에서 물고기가 안 나와서,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네. 물에서 물고기가 나왔어야 됐는데. 그죠? 그게 너무 아쉽다. 재밌어. 어, 어 재밌어. 막어요 어, 어, 몸이 까지 폭탄만 남겨도 될 때. 그거는 칼골 하나 더 나오면은 가능한데. 어? 이기확률 100%다. 못이기확률 100%다. 이게 최선인 듯? 와, 선빵 싸움이네. 야르! 이러 이겼죠? 와, 이거 진짜 손빵싸움이었다. 와, 씨. 누가 봐도 손빵싸움이기 보였죠? 와, 스탯 올라가는 거 봐라? 딱 반반. 압승. 절묘수심. 뱅. 누가 야수를 야가다 있는가? 내 이름 부르지 마. 오 아주 이 계속 돌릴게요 제가 이게 페어가 많아가지고 이제 레벨업을 합시다 칼렉이 하나네 근데 12개 봤네 12개 야, 12개 봤는데 칼렉이 하나야? 12개 봐서 칼렉 하나에 승합체 2개면 은 솔직히 좀 약간 아쉽긴 해